근데 이게 테러리스트라는 것도 이제 음. 좀 노력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음. 뭐 쇼핑몰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사면 되잖아. 사실 그 평범하게만 입어도 당신은 연애할 수 있는데. 막 셔츠에 막 헬로 빛이 써져 있고.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최악의 남자친구 유형. 요거는 정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건 저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유. 준호. 노. 최. 준호. <주노. 웃음> 최악의 남자친구 있었나요? 사귀었던 사람 중에 최악은 없었고요. 연락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좋지 않았던 유형들 일단 뭐 만나기로 한 당일이나 갑자기 한 전날 잠수를 타버려요. 아 당일 파토도 아니고? 네. 오늘 만나는 거지 답이 없어. 그래놓고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이미 정이 뜬 상태잖아요. 마음이 뜬. 그럼 이제 그렇게 엇갈리는 거죠.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한번 알아볼까요? 최악의 남자친구 유형 Go shoot! 자, 첫 번째입니다. 네모인 남친. 보수적인 남친. 연락 부절인 남친. 못생기인 남친. <웃음> 아싸인 남친. 게임패인 게임 남친. 연예인 남친. 군인인 남친. 정답, 폭력적인 남친. 오 와. 가끔 이렇게 손 올라가는 게 있잖아. 막. 아 진짜 있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왜, 왜 쳐다봤어? 음. 평소에 진짜 아무렇지 않다가 술 먹으면 욕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아는 선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안헤어지고 계속 사귀고. 오... 아난 진짜 아는 오빠가 진짜 폭력적이었거든요? 이 오빠가 연애하는 걸 봤는데 질투가 또 엄청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 뭐 얘기만 했다고 여자친구를 못 때리니까 벽을 쾅쾅 치는데 주먹에서 피가 흐르는 거야. 나는 그거를 20살 초반에 화가 난다고 저렇게 벽을 치면서 자기 피를 흘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진짜 충격을 그래. 먹었어 그래서 진짜 폭력적인 사람은 안 만나야겠구나 다음에는 벽이 아니라 나를 칠 수도 있구나 맞아! 어떻게 번질지 몰라 어. 예전에 저도 좀 장난으로 이렇게 막 많이 때렸었거든요 여자친구를 때렸다게 아니라 그냥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장난으로 많이 때렸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도 너무 때린다고 사실 그거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가 가지고 고쳤어요 장난으로도 폭력은 안 돼요 그 다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 이 남친? 정훈이 남친? 아 정훈이 남친은 뭐야? 낯저밤이 <웃음> 남친? 마스터 이 남친? 주해가 <웃음> 마스터 이 남친? 진짜 싫다. 아자나 어차피... 너무 싫은데? 나 진짜 개 싫어요, 진짜로. 박새로이 남친? 불감증 <웃음> 이 남친? 영둥이 남친? <웃음> 나 오늘 술 먹으러 간다? 좀잘 잘할까? 와 대박! 이거 소수, 세병 가게야, 자기야. 귀염둥이 남친! 육이 남친 배짝이 남친 삐돌이 남친 이로 끝나서 어렵네요 일곱 이 남친 <웃음> 정답 <정당>, 바람둥이 남친 <웃음> 태양이죠 득실한 말아 그러니까 바람둥이 남친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인플루언서 남자친구랑 사귀었어요 근데 팬이 펜이 예쁘다고 팬이랑 밥 먹는데 나한테 그걸 비밀로 하는 거야. <웃음> 이런 거겠죠? 그냥 여자를 습관적으로 플로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저는 진짜 바빠서 저한테 연락을 못한다거나 조금 저한테 관심이 줄은 거랑 진짜 분명 바쁠 게 아니고 이때 정도면 솔직히 충분히 연락해줄 수 있었을 텐데왜안 했을까 이런 게 한두 개씩 생기면 좀 이제 생각이 들죠 바람이 아니어도 그냥 마음이 조금 뜨게 돼요 이건 내 습관성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바람은 습관이야 자, 다음 으로 가시죠 땡땡 하는 땡땡땡땡 혼자 하는? <웃음> 뭐를 혼자 하죠? 어? 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너와 나의 게임 있잖아 욕하는 욕쟁이 남친 지랄하는 지랄레이션 남친 <웃음> 지랄레이션? 뭐예요? 지랄레이션 묻어봤어? 응. 약간 그냥 지랄을 명사화 시킨 거야 지랄레이킹 하면 이제 지랄하는 거 지랄레이션 하면 이제 까 지랄 <웃음> 정답! 도박하는 남자친구 도박? 고반? 뭐, 이왜 이렇게 길게 붙여놓은 거야? 아, 개킹 맞네? 누구야? <웃음> 어, 아, 아 이런 사람 본적 있어요? 주변에? 저 대학교 때 많았어요. 친구들 중에. 불법 도부터가 한창 유행이었어가지고. 아, 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유행을 좀 바라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남이 복권 사달라고 러면 저는 무조건 거절하거든요. 복권을 사지도 않고. 그래서 유행을 바라지 않는 편인데 도박이 그 유행의 끝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도박하는 친구들꽤 있었어요. 불법으로 하는 도박들 있잖아요. 권유도 엄청 많이 해요. 많아! 그리고 나군대 있을 때도 내 후임이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저 도박해야 됩니다라고 하진 않죠. 어떤 이유를 대죠? 뭐 가족이 갑자기 뭐 어머니가 아프신데 뭐, 뭐 이러면서 돈을 꿔달라고 하는. 전역하고도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아, 근데 안 빌려줬죠. 저는 가끔 해요. 롤에서 박스 듣기. <웃음> 그건 저도 해요. <웃음> <웃음> 그건 형이네요. 무기 강화를 하는 것도 도박이 될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해요. 여친 생이면 다 끊겠습니다. 네, 어제 별 소주자 락업 먹고 <웃음> 좋아요. 뭐강원랜드 같은데나 뭐, 같은 뭐 해외 여행 가서 음. 자기가 쓸 금액을 정해놓고 잠깐 즐겼다 오는 건 정말 어 놀다 와라 하, 하겠거든요. 음. 근데 진짜 자기의 전 재산을 막 잃고 통제력 잃어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정떨어져요. 내 네. 남자친구가 도박하고 와가지고 나랑 데이트할 돈다 날렸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개열받네. 아 만약에 반대로 데이트할 돈을 만들어 왔어요. <웃음> <웃음> 막 만들어 자동차를 사줬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잘 몰라. 근데 막 자동차 사주고 이랬어요. 꺼져, 꺼져. <웃음> 필요 없어. 다음! 모모이 남친. 리플레이 남친. 예? 이? 약간 뭐 쟁이 이런 거 아니야? 뭐 둥이 이런 거? 거짓말 쟁이 남친. 어? 야동 쟁이 남친. 어? 후다 쟁이 남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남친. 나모이! 아... 저는 일단 할 말이 있고요. 저알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엄마랑 친한 것과 마마보이는 다르다. 맞습니다. 진짜 다르고요. 엄마의 말을 듣는 건 너무 좋지만 본인의 잣대가 없이 그냥 뭐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 그, 그냥 그 그걸 보면 오래가기 힘들겠다. 내 미래가 그려진다.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모든 화살은 나한테 날라오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마마보이 남친을 싫어한다는 그 인식을 제가 알고 있어서 선뜻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생겼어요. 인생의 경험으로 따지면 저희 어머니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샷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를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괜히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왠지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가 마마보인지 모르겠어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는 거지. 엄마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마카세를 가려고 그래. 근데 어,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엄마한테 시원해서써 되는지 물어보게 아뭐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시인데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오. 생각이 드네요. 엄마 얘좀 봐봐. 하면서. 엄마 옆 테이블에 앉아서 봐봐. 엄마가 별로라고 하면 헤어질게. 아, 그런 애들이 있다고? 다음으 갑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뭐뭐 없는 남친. 싸가지 없는 남친. 예의 없는 남친. 고추 없는 남친. <웃음> 이혼 사유 아닌가요? 진짜요? 진짜야? 진짜로? 아, 성, <웃음> 나 <넷이야라고 물어보려고> <웃음> 저 성경. 나 내시야라고 물어보려고 는데 전화. 저성격 있어요? 저 있어요. 근데 티를 잘안 내요. 그 성욕이란 게그 순간이 지나면 사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 같이 자게 됐어. 저는 안 하거든요, 처음에애 태우는 거예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괜히 성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실제로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유. 그 이제 사귈 동안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1년을만 근데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 그만큼 어. 어,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어. 그렇게 막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좀섹시얼 매력이 없나? 그렇지 그렇지. 어. 앞으로 이 사람과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없으면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영동이는 그니까. 어때요? 개성욕이요? 네. 저는 뭐... 하루에 세번 하는 남친. 뭐 이런 사람 아닐까요? <웃음> 하루에... <웃음> 만번 하자고 하는 남친. 하루에 반을 수면을 하는 남친? 하루에 세번 사랑을 마르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하는 남친. 하루에 여섯 끼 쳐먹는 남친. 하루에 던파 피로도 세번 녹여야 된 남친. <웃음> 옛날에 그랬어. <그랬구나>. 던파가 <웃음> 피로도가 여섯 시에 초기해야 돼요. 그럼 다 같이 오십 분 일어나요. <웃음> 컴퓨터 켜고 던파하고 자고. 다시 하루에 게임 숙제 무조건 다 해야 된 남친. 아, 최악이긴 하다나 아, 진짜 이런 친구 많거든요. 러스트하크 이렇게 해야돼. 일일 아, 숙제는 다 해야돼. 메이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일게만두시간씩 해요. 아하에 무조건 담배 한갑 무조건 펴야 되는 남친. 어, 오! 난 어떻게 알았어요? 한갑을 몇개 드렸어요? 20개? 맞네 그럼 40개를 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면 거의 1시간에 2개씩은 핀다는 거네 그래. 아니면 30분에 한 번씩 핀는 거지 와. 근데 자는 시간 우리가 보통 8시간을 자잖아? 그럼 그걸 빼고 하면 은 거의 1시간에 한 3, 4개씩 핀다는 건데 해가 검을 것 같은데 침 뱉으면 검정색 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덩어리가? 아, 아, 아. <웃음> 제 주변에 한 반갑 정도 피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도 저 되게 담배 냄새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갑이면 그거. 4배니까 계속 나는 거야, 냄새가 담배 피울 수 있죠? 어, 필수 있습니다 두가우드 많은 것 같게 한데이 매실이 나면 담배를 피워나가서안 돌아오잖아, 여자 <웃음> 얘기하다 보면 은배피어되니까나가고 그래서 제가 담배 피는 여자를 사귀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거예요 무슨 진한 얘기를 하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근데 담배 피러 간다면서 떨어져야 돼. 떨어져 있는 거나 혼자 할게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요전에도 술자리에서 친구들 한8명서 술을 먹는데저 빼고 7명이 다흡전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 담배 피러 갔다 갔다 나왔서나왔 나왔다 다간 거야. 진짜 나만 남겨 너무 짱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요. 뭐 피는 건 진짜 상관없는데 저는 그 혼자 남겨져 있는 게 싫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럼 끊긴 것도 있고 난덕꼴 받는 게 뭐냐면 이건 전담이라 괜찮아. 저걸 받는 건 담배 아니냐고. 모모스트 땡땡땡 정답! 에베레스트 등반하자는 남자친구 오! 스트를 그렇게 해! 맨날 감스트 방송 보는 남자친구 감스트님 사랑합니다 밥 제대로 안 먹고 콤프로스트로만 배치우는 남자친구 맨날 모모스트, 모모스트 하면서 분위기 잡는 남자친구 <웃음> 오늘의 훈남스트 <수트>. 아! <웃음> 뭔지 알아? <웃음> 오늘은 개구쟁이 스트 <수트. 웃음> 미니멀리스트 남자친구 패션 테러리스트 남자친구 <웃음> 와 천재다. 나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넌뭘 생각한 거야? 이거? 나는 뭐한 2천만 스트리머 영둥이 뭐 이런 거생각하사 <웃음> 졸라 유명한 사람. 괜찮다. 응. 아 근데 이건 최악은 아니다, 솔직히. 솔직히 이건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이거는 갱생의 여지가 있어요, 형님. 갱생기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응. 단벌 신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입는 옷 하나만 입고 막 그랬어가지고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를 다 바꿔줬어요. 렌즈 끼워주고, 투블럭도 그때 처음 해봤고 아베 크롬비라는 걸 처음 입어봤는데, 그때. 그거 알아요? 모델 한혜진님이 네. 자기 남자친구가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집에 감금 시켜놓던 적 있대요. 네. 방송 때문에 과장한 네. 거였지만 그렇게 스타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아유. 진짜 취일 수도 있다. 아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 했는데 저는 일단 패션 테러리스트면 제 남친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몰랐던 거잖아요. 숨길 수 있는 것들인데 패션은 숨길 수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무감각들이. 아 근데 이게 테러리스트라는 것도 이제 좀 노력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뭐 쇼핑몰 들어가서 그냥 이거 이렇게 사면 되잖아. 사실 그 평범하게만 입어도 당신은 연애할 수 있는데. 막 셔츠에 막 헬로 비치 써져 있고. <웃음> <웃음> 마지막입니다. 나보다 모모하는 남친, 나보다 모모하는 남친, 나보다 가슴 큰 남친, 나보다 여자에 대해서 더 잘하는 남친, 나보다 키가 조그만한 남친, 정답, 나보다 얼굴 작은 남친, 나보다 먼저 태어난 남친, 우리 부근이보다 먼저 태어난 남친, <웃음> 나보다 먼저 잠드는 남친. 어때요? 최악이죠. 아, 싫어요. 최악이죠. 씻고 왔는데 등 돌려고 그러고 자고 있어. 그럼 이제 쪽지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만 보자. 나보다 마른 남친? 전화 나보다 여사친이 많았지? <웃음> 나보다 친구가 먼저 인남친 <웃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니 요즘 약간 생각이 든 건데 그 주변 친구들이 당연히 재밌을 건 좋은데 여자친구랑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죠. 저는 근데 연애할 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연습이나 공연 연습 같은 거딱 끝나고 학교하는 길에 여자친구는 자기와 전화를 하길 바랬고 저는 공연 연습끝 있으니까 그 연습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친구랑 같이 그 시간을 선택을 했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많이 서운했었어요. 한두 번만 해도 진짜 소원할 거예요. 나 언제 만나? 근데 이말 하는 것조차도 진짜 여자들은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당하죠 먼저 물어봐 줘야 돼요. 소원할 수 있다 봐요. 근데 최악인지는 모르겠네, 사실. 아 근데 그거는 봤다. 주변 동생 중에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친구가 항상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요 야, 너는 준호 오빠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큼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친구가 있었다는 게 소원하게 했다. 어때요 이 최악의 남자 친구들? 어 생각보다 최악이 많은데요? 이 중에 최악이 뭘까요? 아무래도 폭력적인 게 아닐까? 이런 거는 뭐 별로겠지만 아, 네, 뭐 말로 네, 잘 네, 풀던지 네. 하면 되는데 위에 새긴 거 같아요. 폭력, 바람, 도발. 단어만 딱 들었을 때도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여자분들이시라면은 자기 남자친구 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옆지사지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네 이렇게 최악의 남자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최악의 여자친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악의 남자친구 유형 알아보기 대성공인가요? <웃음> 제꼬이 말해주세요 유진제꼬배 최악의 남자친구 유형 알아보기 대성공 <웃음> 그렇군요 <웃음> 최악의 남자친구 유형 알아보기 슛고 <웃음>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혜진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귀여운데 슛고. <웃음> 와, g 용띠인 남친. 무지긴 남친. 두부. 두부로 먹는 남친. 진짜 지랄하지 말고 들어. 순두부인 남친. 연두부인 남친. 후두부인 남친. <웃음> 부부 <웃음> 가격 <웃음> 어. 얼마에요? <웃음> 2만원! 방금 획동! <웃음> 폭력적인 남친 정답! <웃음>